자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자 이번에 재난이 끝난 후에 지금 식량이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예스 그 원하는 수치만큼 회복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좀 최대한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이 와중에 좋은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오 보세요. 이제 관사 활성화가 됐죠. 자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여기에 관사를 지정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가용인력 있나요? 뭐 어, 있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어, 징수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찌됐건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지금 식량을 좀 최대한 많이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음. 일단 저희가 171명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4나 5 정도로 해가지고 한 최대 7,800 혹은 900 정도로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좀 최선을 좀 다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남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야, 아, 벌써 다 찼네요. 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내비두고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도 좀 마을을 구성하다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미 이렇게 채집군의 오두막을 두개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짓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랬고. 음, 여기다 한번 지어보는 게어떨까 미리 한번 지어봅시다. 아, 그리고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고요 야, 지금 사람들 많이 올려, 몰려오고 있죠? 참 좋은 징조예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저 대응을 해줘야겠죠? 자 식료품의 창고하고 채집꾼의 오두막을 같이 지어줄 겁니다. 그러면 종사자가 최소 한 9명 정도 되겠죠? 여기는 풀로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에서 9명 정도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이 주변에 아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긴 할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집들이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좀 거주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떨까요? 이쪽에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소한의 요소들은 갖춰주긴 해야 돼요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시장을 좀 만들어줄게요. 자 우선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열매만 팔수 있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구성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장식 그덤불이라던가 이런 걸좀 해주면 어, 더욱더 방문하기 좋아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은 좀 장식을 꾸며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만 더 장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쪽도 살기 좋은 공간이 될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도 건설을 할거라 생각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다음 사람들이 오면 여기다 그 역할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부직자가 두명이나 있죠. 이쪽에다 배치를 합시다. 자 어느새 300은 회복됐어요. 이 300이란 수치는 예전에도 봤던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욱더 나은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일단 좀 기다려봅시다. 자이 와중에 좀 멀리서 보니까 음 그래요 많이 컸죠. 이쪽도 크고 있고 이쪽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여기도 좀 커, 커졌으면 좋겠어요. 자그런데 저희가 걱정해야 될게 있는데 음 지금 한 3명 정도 오면 저희 주민이 180 아니 176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체크를 해야 될게뭐그 어, 전에 여기다 좀 지정을 합시다 하나 둘셋끝아 아직 도착을 안한것 같아요 좀만 기다립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교회는 그 건설이 다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겠는데 110명 수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40명밖에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 교회 수용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능선 따라 교회를 좀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새로 교회를 만들어 볼게요. 자 교회를 만든 다음에 좀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런식으로 본관을 두개 정도 만들고 음 좀만 자, 크기를 키우고 일단 언덕 주변에다 계속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 이거는 제가 어떤 업적을 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마스터페이스, 그 장식품 그리 조각상이라고 합시다. 조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는 뭐 아시겠지만 이식 회복을, 아니 그 이식 수그 획득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가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빵빠레를 좀만 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수용 공간은 달랑 음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뒤에다가 좀더 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아니면 여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지어볼게요. 자 여기는 좀 작게 지어봅시다. 그냥 벽 따라 짓는 걸로 이렇게 이거 좀만 뒤로 하고 그래요 여기다가 입구도만들고얜좀 낮추고 음 이런식으로 좀안 이쁘긴 한데 어, 얘를 좀 크기를 낮추는게 좋겠어요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실수했어 좋아요 자 이렇게 한다면 얘를 좀아 어, 얘만 좀더 낮춥시다 자 일단 이런식으로 지어볼게요 그러면 한병그 예배가 가능한 공간이 지금 한 80개 정도 추가로 생기겠죠. 지금 재료가 많으니까 금방 처리가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새,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렇게 역할을 좀 지정을 하고요. 자두명 정도 지정하고 한도까지 적재시키고 여기는 풀로 고용하려고 했는데 음 자리가 모자르네요. 일단 프로모션 가능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여기도 완성이 됐네요 이런 건 미리 지정을 할게요 사람들이 없구나 헉, 프로모션 타임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그 진급을 시켜도 될것 같아요 호잇 그러면 이 주변에 집을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한번 레이아웃을 그려 볼게요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바로 짓기 시작했죠? 좋아요 이런 거자 새로 지었으니까 여기도 꽃단장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 확장도 잘될것 같고요. 자 오이 아 좀만 더 여깄죠? 음. 잠깐만 쉬프트였나? 이건 약간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 쉬프트네요. 자 이렇게 좀만 또 지워줘가지고 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자특사고 왔네요. 아이고 아 이번엔 좀 아쉽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벌써 한 10명 정도 온것 같죠? 다행인 것 같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다 자리를 잡았니? 아 바로 다 이쪽에다 자리를 잡았죠. 자 여기도 적합도가 낮은 그 낮음인데 행복하게 만들어 줍시다.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어주고 꽃단장 예쁘게 해줄게요. 음 이렇게 합시다. 좋아요. 깔끔하죠? 여기도 음이 앞쪽에다가 장식을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좋아요. 그 돌담을 좀 만들어줄까 고민이긴 한데 어, 어. 그래요. 이런 것좀 이쁘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돌담기를 살짝살짝 만들어줄게요 이렇게요 어 이건 좀 아까 좀 그렇다 그래요 음 이런식으로 지워볼게요 아 이거 연결이 안됐네 오잇 됐어 요자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집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쪽도 집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마을이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잇? 음, 아직 사람들이 온,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기다릴게요. 자, 그래도 제 별일 없이 마을이 확장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돼요. 여기도 열심히 건설 중이고요. 나중에 봤을 때, 음치가 있을 거예요. 야 그래요. 4명이 오니까 행복하죠. 나중에 이쪽에 점원하고, 이쪽에 삼들 좀만 더 집어 넣으면 될것 같네요. 자. 여기도 부족하니? 아니죠. 어, 여긴 부족하네요. 기다려, 기다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음...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프로모션을, 어... 농노만 했죠? 일단 비율을 한번 봅시다. 120대 42죠? 그러면 비율을 좀만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평민을... 조금만...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다음, 그... 프로모션 타인 때, 하면 될것 같네요. 자, 사람들이 왔습니다. 182명.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고용을 합시다 호잇 어 잠깐만 여기 바로 중축을 하네요 보기 좋아 이런거 그리고 여기 점원도 고용을 하면 해피하겠죠 그래요 이런거 마음에 들어요 자 쭉쭉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일단 500대 그래요. 900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거 보기 좋은 징조예요. 만약에 이쪽도 회복이 안 된다면 여기 이먼 곳까지 좀 확장을 시켜야 될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음, 제 생각에는 작업장만 이렇게 배치시키고 집을 여기서 거주하도록 좀 유지를 시키면 유도를 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음.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 좀 건축 관련자들을 좀 늘리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할까요? 여기도 나중에 확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다가 건설 작업자의 공방을 하나 배치를 시킬게요. 자 여기다 배치시킨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닌가? 음... 아... 잠깐만요. 여기다 배치시킨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니야. 여기에다가는 나중에 필수 건물들을 만들 수도 있을 거니까 음 여기다 짓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자 호잇! 건설 시작 그리고 수정 스탠드 글라스 아 스탠드 글라스 공방이 하나 생겼는데 어 이거는 치긴 해야 돼요 자 이거 일단 삭제하고 제가 잘못 지었죠 아 이거 파괴해야겠네 이거 다시 위치를 재조정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옆에다 스테인드글라스 공방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할게요. 그래, 두명 정도만 추가로 고용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 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익이 좀 잠깐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마 교역지출로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다음번에 평민들을 좀만 더 늘리면 괜찮을 거예요. 이건 좀 기다리면 해결될 일이니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저희가 도구를 열심히 만들고 있긴 하나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철, 그리고 도구. 생산량이 좀 구린 건가? 음,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잠깐만. 아 저장을 안시키고 있구만 이것좀 지정을 할게요. 철 철원석 그리고 음 석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도구가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운반꾼 하나만 지정을 합시다. 이러면 뭔가 추가적으로 저장을 하면서 그 원활한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으 마이너스 어 얼마 안 있으면 회복이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이제 농로가 많으니까 평민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평민을 조금만 더 늘려봅시다. 아니면 시민의 한두 명 늘려도 되고요. 자 어느새 600대 후반 그래요. 제 예상 요구치는 한700 후반에서 800 정도 되는데 어 금방 속의 목표를 달성할 것 같죠? 좋네요. 그래요 새로 왔지? 음, 좋아. 자, 이쪽도 만족을 했고 여기는 어때? 여기도 만족을 했고요. 다음번엔 좀 3대 늘립시다. 아 어, 그나저나 나무 생산량이 좀 많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벌목을 시키느라 자 이런거 벌목 시킨게 좋겠죠. 이런거 좀 신경을 쓸게요. 자, 잠깐만 자 때가 왔어요. 프로모션 타임 일단은 지금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 고민이긴 한데 잠깐만 지금 무직자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이쪽에다가 빠르게 채집꾼 오두막을 두개 만들고 여기다가도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음 아니야 이거 말고 그 식료품 창고라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지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게 완성되면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진급을 시킬게요. 자그 전에 일단은 평민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어차피 시민까지 진급이 가능한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 미리미리 진급을 시키도록 할게요. 농부? 농부 가능하고 정세관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운방꾼 이런 애들 말고 재련소 이런 애들 필요하죠. 광부 대 가능하죠. 농부도 가능하죠. 광부도 가능하죠. 일단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시장 점원 농부 운방꾼 안 돼. 농부 있네요, 농부. 자, 농부도 이렇게 진급을 시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민까지만 만들게요. 어차피 농부는 시민 단계까지 진급이 가능해서 얘들은 미리미리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또 기다릴게요. 그러면 수입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 그 기호식품에 대해서 좀만 그 조금 더 많이 소모를 할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될듯 합니다. 자뭐예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이거 어. 자 우선순위 올리면 되겠죠? 그래요 자,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자얘들은 먼저 진급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호이끝 어느새 188명이죠. 보기 좋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뭐... 이 주변에 거주를 할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증축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새로 오는 애들은 빨리 이쪽에다 배치를 시킵시다. 어? 잠깐만 여긴 또 어디야? 아, 이 와중에 증축을 한다고 하네요.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확인이 필요하죠 농로 농로 농로 어? 누구지? 누구 때문에 증축을 하는거지? 이건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쪽에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자 환영의 의미로 꽃단장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좋네요 보기 이런거 됐어 요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때 또 벽이라던가 이런걸 좀 세워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좀 벽을 만들어놓는게 어떨까요 자좀 이쁘게 어 이렇게 지으면 안되겠다 가운데는 끊어버려야지 호잇. 자 이렇게 만들게요 어 잠깐만 수도사가 왔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너 말고 그래요. 자 이번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대부분의 요건을다 만족을 시켰죠. 그쵸? 여기도 다 해금을 시켰나 제가? 아 아니네요. 왕실 쪽을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필요 없지만 자 보더킹 판자 50개 가능? 가능 가능합니다 자 바로 납부를 하겠습니다 끝자끝자 191명이고 지금 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수입이 늘어날 겁니다 당연하죠 뭐 여기도 증축을 하네요 보기 좋아요 음 여기도 열심히 건설 중이죠. 중간중간에 그 제가 도구가 부족해가지고 도구를 수입할 수 있어서 그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답이 나옵니다. 기다리면 답이 나오니까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 사람들 고용했고요. 그 다음에 열매. 일단 최소 4배는 만족을 시킨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을 고용을 하고 이쪽에 집을 짓도록 유도를 시키도록 할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주택을 좀 충축을 시키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게 낫겠죠. 나름 잘 크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이 뒤에다가 집을 지어도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혹시나 그... 편의성에 관련된 건물들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릴게요. 음, 기다립시다. 나,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생기면, 어, 이런 대리석도 좀 챙기고, 이런 것도 좀 챙기고 그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열매. 열매가 해보, 그,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의류가 약간 좀 애매모하긴 한데, 예전에 200대 아니었나요? 이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되나? 된... 아, 그래. 좀 옮기느라 약간 좀 차이가 있었네요. 이건 좀 지켜봅시다. 이쪽도 종사자가 좀더 많이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어디니? 넌 누구니? 여기에 뭐 파니? 사치품? 잠깐만, 제가... 맥주를 팔던가요? 이거 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자원창을 한번 볼게요. 야 맥주 있구나. 맥주 팔면 되겠네. 자 그런데 아니 왜 맥주가 안 뜨지? 패치 됐나? 이거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어? 잠깐만 이거 패치가 된것 같아요. 맥주가 안 보이죠? 여기서 맥주가 사라졌어요. 에헤 이러면 좀 다른데서 쓴다는 얘긴데 이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또 예, 게임 도중에 패치가 될줄 몰랐네요. 그쵸? 그러면 그 맥주는 어디서 판다? 주점에서 팔아야겠죠. 나중에 주점도 좀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야 멋지죠? 좋아요 이런거 다들 행복하게 어, 저희 마을에 좀 오랫동안 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동안 또 업무 지정을 해야겠어요 사람들 도착했으니까 이쪽에 또 사람들 배치하고요 그래 여기다 배치했으니까 나중에 이쪽에 사람들이 거주할 거라 생각이 돼요 어 바로 자리를 잡았죠 여기 증축까지 하고 있고요. 잠깐만 어 이건 좀 지켜봅시다. 지 벽돌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쪽에 평민 계급이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픈 게 평민이 입고 다니는 게 뭐가 있죠? 의류라던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먹는 게빵이라는가 이런 게 있죠. 여 보시면 수치가 약간 좀 애매모호한데 이거 좀 확인해봅시다. 자, 면류는 많고 옷감도 많은데 옷이 약간 좀 애매하죠? 좀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좀 늘릴까? 늘려도 될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쪽에다가 새로운 계급들을 배치시킨 것도 방법이에요. 얘네가 만약 진짜 그 볏집이 아니라 평민들이 사는 그 주택이라면 그렇죠. 맞네요. 평민이네요. 에라이. 그러면 이쪽 주변에다가 또 새로운 장소를 좀 마련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음. 일단은 이쪽도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만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필요한 게 양목장이 하나 필요하고요. 양목장은 어, 다들 싫어하니까 그 주변에다 지으면 좀 거부감이 들 테니까 이렇게 좀 띄어서 짓고요. 그 다음에 방직공하고 그... 이 재단사 같은 경우는 자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다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 짓고 그리고 자 재단사도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얘를 위해서 저장할수 있는 창고도 만들어야 돼요.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그냥 이쪽에서 계속 가져오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여기서 가져오도록 좀 유도시키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어보고요 여기다가는 꽃단장을 열심히 하겠죠 자 꽃단장 오늘 좀 진행을 하고 자, 마무리 지도할게요 자, 곧단장을 멋지게 해줍시다.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자, 한번 색깔 체크해볼게요. 호잇! 어이! 그래요. 자, 이제 여기만 좀 이쁘게 다듬으면 될것 같죠? 여기만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나무도 좀 지어주면 끝. 자 됐어요. 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97명 좋네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계속 그 식량을 충축시키면서 발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